안녕하세요 리아. 구독, 좋아요. 아, 응 안돼 아 이거 이렇게. Power on. Bluetooth mode. 오 여보세요. 와아오 이거 너무. 아아오 좋다. 대박. 여름 바다가 나와 나 둘이서. <웃음> 그게 크네. 소리가 어, 어 대박이지 우리 쓰던 것보다 더 컸지 커러니까십십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아아아아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이거를 응. 꽂으면은 충전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밑에 충전 단자가 없어 응. 따로 충전을 해야 돼 이렇게 이 충전기랑 <웃음> 마이크 덮게 들었네. 이. 응. A 꽂아 면 충전은 안 된다고? 충전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충전을 시켜놨다가 아줘 있으면 나쁘는 않네 그만하네 그래. 소리 좋던데? 물고아 네가 찾아와 하루 종일 떠들아 너무 분명해서 기억하고 원하는 건 어디 보자 누가 왔나 보자 <웃음> 제가 준비할 때부터 계속 기다려 보셨고 오 와인일로 포사 바뀌었네요 오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?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그 노래 이거 누가 부른 거냐고요? 아 모세의 사랑인걸 이란 노래예요 <목소리>